간조직검사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면 텔레마케터의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22058 서울구법 2013-43033 나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2006년 3월 27일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강의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 원고 A의 남편 E는 보험기간 중 살모넬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혈병고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조직검사를 받은 이후 갑자기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간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F병원 의료진은 다른 검사를 통하여 출혈소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간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 것입니다. 관련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 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피고의 항변 및 원고들의 재 항변에 대한 판단, 쟁점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서 정한 외과적 수술 등은 피보험자의 임신과 관련한 외과적 수술 등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외과적 수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따라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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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직접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 의무 대상이 됩니다. 쟁점 나, 피고에게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 3호 중의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면책사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면책사유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부연하는 정도의 불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면책사유에 대한 명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다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텔레마케터가 준비한 계약의 내용 및면책사유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매년 갱신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